미호야, 크리스마스 마술 보여줄게. 수리, 수리, 마, 수리! 얍! 큐셰프에서 강아지용 덴탈 프레이크와 시즐스를 협찬해 주셨어요. 미호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야. 진짜? 다내거야 신난다! 오, 어디 한번 봐볼까?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? 이거 진짜 맛있겠는걸? 이제 제품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자. 이건 큐셰프 덴탈케어 시즐스야 이것은 큐셰프 덴탈케어 덴탈프레이크야. 시즐스는코티지 치즈, 메밀, 카놀라유, 코코넛 오일이 들어있어. 코티지 치즈는 치아와 근육 형성에 도움을 주고, 메밀 단백이 소화가 잘 되게 도움을 준대. 내용물을 한번 봐볼까? 여러분 자. 오, 냄새. 냄새는 좋은데. 얇은 칩 타입이야. 크기는 이 정도. 치즈 냄새가 난다. 한번 부어 볼게. 작은 조각으로 잘 쪼개지네 빨리 먹자 덴탈 프레이크부터 먹어볼까? 덴탈 프레이크는 가루로 되어 있어 사료에 뿌려주면 끝! 곡물 글루텐, 유당, 설탕, 첨가제가 안 들어있어 기호성도 이 정도면 괜찮아. 아, 잘 먹었다. 고독! 이제 시질스를 한번 줘볼게. 빨리 주세요. 와우, 맛있는 걸? 맞네, 미호야, 맛있어? 먹을 때 맛있게 는거 아니야 코코넛 오일이 들어있어 강아지 모질에도 도움을 주고 스틱 한 개당 40kcal로 체중 걱정도 없어 꾸준히 먹으면 입속 유해균 감소에도 도움을 준대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 운동하자 미호야 운동 싫다 아빠 엄마 몰래 시질스더 주세요 미호야 아빠랑 재밌는 놀이 해볼래? 자 수리 수리 마 수리 얍! 사라졌다 에이 이것중이야 좀더 분노해봐 미호야 손주세요 바쁘다 바쁘다 아이들 훈련 부상용 간식으로도 기호성이 좋아요 메리, 메리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 다음에 또봐 구독, 좋아요, 알람, 알람 설정 알람.